안녕하세요.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이 KG 그룹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포스코 그룹주들이 연일 상승하면서 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 에코프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주지만, 어,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당히 부각받으면서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오늘은 이 KG 그룹주, 어, 요 그룹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먼저 이 k g 그룹주 테마 키워드로는 요소수, 비료, 쌍용차, 전기차, 2차전지, 황산니켈, 칼라강판, 전자결제, 애플페이 등 요즘 핫한 부분이 바로 이 전기차의 2차전지죠 2차전지 뭐 연일 뜨겁습니다 그리고 니켈, 황산니켈, 리튬 이런 종목들이 어 지금 뭐 순환매를 이루면서 계속 이제 그동안 떨어진 놈들이 올라가고 올라갔던 놈이 좀 조정받고 어,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죠 철강주 어, 요 그룹주에도 이 철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에도 포스코 스틸리온이 있고 포스코가 있듯이 여기도 이제 그 철강주가 있죠 케이지 스틸을 가지고 있죠 어 그래서 어이 종목들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어,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빅 이슈죠. 요쌍용차 관련해서 이 22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상장 적경성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이 지금 4일 날이20 최대 20일 이내에 어이 거래 개시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4월 말 안에는 어 아무래도 이 거래 개시가 될지 판가름이 날것 같고 이 거래 재개가 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이 쌍용차 KG 모빌리티로 거래가 바로 이루어지는 어 이런 그어 바로 며칠이 안 남았죠 그래서 요 기업들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이 KG 그룹주 어 전에 이 KG가 이 비료주를 한번 여기서 방송할 때두 배가 갈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그랬는데이 KG가 결국은 이제 두 배가 됐죠 두 배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케이지가 이제 지주사입니다 얘도 포스코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지주사지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pbr도 이제 거느덧 1배 수준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뭐 3천억대에서 이제 7천억대까지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채는 115%입니다 그리고 케이지 ets 8% 급등을 했고 이 퍼는 1.5배입니다. 이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는 이제 가장 낮죠 퍼가 그리고 PBR 0.9 요 거치 거의 같습니다 두 개가 이 같이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 또 얘도 7천억됩니다 그리고 이 KG 그룹 주 중에 어 가장 이제 이 효자 종목이죠 얘가 이 시가총액은 1조 1 천억원대고 어 가장 이 시가총액이 높습니다. 이 KG 그룹 중 중에 가장 많이 벌어 주는 종목이 이제 KG고 퍼는 2.2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 이 전자 결제주인 KG인이나 모빌리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은 이제 상승률로는 그다 이게 흐름은 좋진 않았죠. 그래서 철강 또 쌍용차, 2차 전지 이런 테마로 골고루 묶여 있는 게 KG 그룹 입니다 어 그리고 이 KG 이 그룹주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2차 전지 양극황 물질 원료인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에너켐의 이 지분을 78.7%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KG ETS 어, 얘를 46% 보유하고 있고 KG 이니스 KG 스틸 이렇게 어,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, 이 지주사입니다. 현재 지금 뭐이 바닥권이었던 2만 원대죠. 2만 원대에서 어느덧 이제 두 배를 넘는 가격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. 2 1선을 전혀 깨지 않고 올라갔죠. 여기 이제 거래량을 크게 터트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을 받을 때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확 줄었죠. 이렇게 확 줄면서 어, 조정을 좀 받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결국은 어, 신고가를 쓰면서. 어 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초기의 모습을 보시면, 이 쌍바닥을 두 번을 찍습니다. 여기. 어, 만구천원대를, 어, 저점을 두번 찍고, 어, 그리고 시, 거래량을 보시면, 이 십만주가 안 됩니다. 요때 거래, 요때 거래량이 오만주에서 십만주가 거래되는 아주 뭐 거래량 청정구역이었을 때죠. 그래서 항상 이 가치투자자는 이렇게 저점이 두번 찍히면서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 있을 때, 어, 이런 때 이제 접근을 해야죠 서서히 그래서 이렇게 뭐좀 모았다면 어, 여기서 여기 중간 정도 25,000원 대만 샀어도 지금 장기 평선인 이2 0 0일선을 넘었을 때가 25,000원 때입니다 여기 그랬어도 두배 정도 이 정도 수익을 올렸을 어, 그런 종목이 이 케이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, 여기 가치 투자자는 이런 그 거래량이 적었을 때에 누가 꼬시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자금이 많이 몰리는데 가라고 꼬셔도 어 절대 이렇게 같이 투자하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 이제 어 잘못하면 이렇게 그 휩소에 쓸려서 이렇게 조정 구간에 또이 손실을 보고 또 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구간 어이 경쟁자가 없는 구간에 들어가야죠. 이런 어때 들어가면 이제 또 큰손들한테 당하기가 쉽습니다. 이런 구간은 이제 가치의 영역이 아닙니다. 여기까지는.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큰손들, 또 단타들, 슈퍼개미들의 놀이터가 이제 요쪽이죠. 그리고 요 구간은 가치 투자자의 영역은 요 구간입니다. 그리고 지금 포스 골딩스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얘도 이제 1월 달이죠. 여기 1월 3일 날 거래량은 뭐 40만 주대. 그리고 여기 좀 거래량 보시면은 이제 뭐어 20만 주 정도, 요 정도 거래량에 거래됐던 종목입니다. 하지만 지금 30만 원 대를 뚫고 나서부터는 이제 천주 이상씩 어어그 정도 뭐 100, 아 100만 주 이상씩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경동 인베스트 예를 보시면 뭐 거래량이 뭐만주 수준이었습니다. 여기 가면은 뭐천주 하루 거래량이 뭐 거의 없는 없다시피한 이런 거래량이었죠. 그래서 바닥권이었을 때, 저 10월 달에 만주에서 거래됐던 종목입니다. 어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어 이게 어떻습니까? 이 저평가되고 이런 이런 종목들은 대, 이 재료가 하나 딱 건드려줬을 때 이렇게 움직이지 평상시에는 이제 잠잠합니다 거의 뭐 재미없는 종목이죠. 그래서 어 이렇게 재료나 수급을 받을 때 크게 한번 이렇게 시세를 내주는 게 바로 이런 그어 가치주들이죠. 다음은 KGETS. 어 얘가 그 실질적인 그 쌍용차의 이 지주사입니다, 얘는. 그래서 이 쌍용차 또 철강 이 KG스틸 지분을 가지고 있죠. 여기 보시면은 어 KG스틸을 51%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이 KG 모빌리티 홀딩스 지분을 66% 보유하고 있고 쌍용차의 지분을 66% 보유하고 있고 이 KG 모빌리티 홀딩스는 KG ETS의 100% 자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 쌍용이 상장되게 되면 요게 이제 중간 지수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와 또 사업 회사가 동시 상장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게 조금 어이 상장이 막상 됐을 때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, 또 지주사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, 또 사업회사에 투자하지, 또 지주사에는 또 이렇게, 어,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는, 그런 위험 부담도 있는 종목은 이 KG ETS입니다. 어, 흐름은 뭐 계속 그 KG 케미칼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, 지금 이전 고점 나인 때에도 바짝 와 있는 상태입니다. KG 스틸. 얘는 그 순익은 작년에 180% 21년에 비해서 180도 증가한 순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KG 그룹의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주는 이 사업 회사가 KG 스틸이고 칼라강판 2위입니다. 그리고 철강주 지금 어 흐름이 뭐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좋은 바, 흐름으로 가고 있고 어 지금 뭐 야금야금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KG 이니시스는 국내 전자 결제 1위 업체입니다. 뭐 지금 뭐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, 그다 이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 지금 200일선을 살짝 이제 뚫은 상태고 케이지 모빌리티 국내 휴대폰 결제 1위 기업입니다 얘도 뭐 저점을 다지고 요어 때도 뭐 케이지 케미칼과 같죠 이렇게 쌍바닥을 찍은 이후에 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5 0만주대 어 그래서 뭐 쌍용차가 뭐이 거래가 재개된다면 요런 쪽들도 뭐 어, 어느 정도씩은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동시상장되는 KG ETS는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그때 잘 살펴서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.